얘 예, 안녕한다 자꾸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홈게 먹방! Let's 츠고 얘네는 택배로 받았는데 택배 왔을 때까지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신선하게 다 살아있었는데 그런데 얘들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보니까 지금 약간 움직임이 둔해졌네요 진짜 신선했습니다 찜으로 올게요 찜이 돼서 왔습니다. 얼른 먹어볼게요. 우와. 우와. 음. 와. 대박. 짠 이렇게 짜음. 이렇게 밀면 살이 나옵니다 Ugh. 와, 우와... 와, 진짜 맛있다. 내장이랑 같이 있는데, 이 내장 맛이 진짜 고소해요. 와, 죽이네. 와, 진짜 맛있다. 와, 허파를 이렇게 밀면은. 한방에 뗄수 있습니다 쭈 뜯었고 그 다음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입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음~~ 여기가 생긴 건 이래도 진짜 꿀맛이에요. 와, 대박. 자, 한번 더. <웃음> 진짜 달아요 와, 신선해서 그런가? 짜지 않고 달아요 와, 진짜 맛있다 이 홍게는 대게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대신에 더 달짝지근하고 이렇게 한입에 확 물었을때 그 맛이 죽이네요 와. いただきます 손질해왔어요 보시는데 답답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손질해왔습니다 이 홍게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먹기 힘들잖아요 이 게맛살이랑 이 진짜 게살이랑 얼마나 맛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평소 때는 맛있었거든요. 좀 되게 맛이 없어요. 와, 진짜 게살이 진짜 맛있네요. 홍게. 와, 이렇게 잘 난다고? 얘는 약간 어묵 같은 느낌이에요. 개 향이 나는 어묵. 그리고 되게 비슷하게 표현을 했는데, 와, 진짜 개살 앞에서는 잽도 안 되네요. 홍기가 짱입니다. 와, 진짜 달라. 달라. 달라. 이 홍기가. 엄청 달달하고 되게 깊은 바다향이 나요. 엄청 고소하고. 그리고 육즙이 있는데 얘는 육즙이 없잖아요. 그래서 되게 입에서 겉도는 듯한 느낌인데 얘는 씹으면 쫙 퍼져요. 와. 자. 저 평소에는 크레미 먹는데 오늘은 크레미안 먹을게요. 짠. 이렇게 열심히 깠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다니 아쉽네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 안녕 파트 2